아스리 감성 비즈 팔찌 만들기 입니다. 감성을 넣으려면 야, 촛불 켜. 다촛불 켜는 거야 이렇게. 무슨 무당집 감이야. <웃음> 조명을 밝힙니다. 어? 뭐야 밑오기 밑둥. 밑동. 밑둥에 있는 불을 쫙 키면 야 이게 제가 만든 팔찌들이에요. 샘플. 토이스토리로 제가 만들었는데 짠 뭘까요? 하나맞잡보세요 여러분 세요. RM. 뭐가 지 보라색 띠둘러고 있고 몸탱이는 파란색이고 이건 뭘까요? 얘도 아웨이. <웃음> 약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번 다시 만들어봤어. 아, 또넌 되게 띡띡거린다. 파란색으로 만이해봤어요 <웃음> 아, 또 약간 얘 빤? 너 죽고 싶네. 야, 써 <웃음> 이렇게. 알린. 야, 얘는 뭘까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뭐 같아요? 펄키를 생각해갖고 이를 했는데 카본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번 뜯어볼게. 짠, 얘는 룩소볼 컨셉, 픽사 컨셉으로 만들어봤어요. 얘는 뭘까요? 락스, 렉스예요 뭘까요? 얘는 덕키 버니로 했지만 뭔가 덕키 버니 전혀 안갔죠파우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만드는 방법과 재료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하나씩 보면서 해봐요 일단은 재료들을 어디서 샀는지 한번 보시죠 동대문 종합시장은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역 9번 출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요즘 한창 비즈 공예가 유행이라 어느 매장이든 비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샘플들을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거 이렇게 꾸며도 예쁘겠다 너 그때 여기 와서 했던 말이야 똑같은 말또한거 지금 머릿에 지우게 핸드폰 꾸미기 악세사리 크록스 악세사리 등등 없는 게 없답니다 후웨이 폭토리는 오늘 보여드릴 대부분을 구입한 곳입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웃음> 네, 이렇게 했어. 다 사왔는데요. 하기 전에 준비물 먼저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에요, 타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크릴 타이. 크리스탈 타이. 보통 팔찌에는 06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숫자가 높을수록 잘안 끊어진다는 거고, 얇을수록 내구성은 약하지만, 비즈의 꽃을 만들려면은 약간 좀 얇은 게 필요해요. 한03 타이와 가위와 핀셋.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비즈들 봉다리에 게 들어있어요 2mm도 있고 3mm도 있고 반짝반짝한 비즈도 있어요 그리고 짠 여러분 이 너무 귀엽죠 이게 뭔지 알아요? 젤리베어 곰이에요 젤리 곰. 이게 가로로 되어있는지 세로로 되어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거 한번 쓰읍, 뜯어볼게요 사이즈가 또 있어요 큰 사이즈 아까 그니까 작은 사이즈 구멍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있죠 이 조그만 애는 가로로 되어있어요 가로로 어떻게 만드는, 만드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니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묶음씩 이렇게 팔거든요. ABCD, EFG, Z까지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막 들어있기 때문에 A는 막 10개, B는 뭐 3개밖에 없고 이럴 수가 있어요. 조금 넉넉스하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이소에 가시면 약통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편하게 한 번만 고생하면 되니까 간편하게 써도 괜찮고요 짠 이거는 제가 동대문을 갔다가 저희 구독자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하트 너무 예쁜 재료들 같이 넣어주시고 맞데 네,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이 기회를 삼아 여렇게 구독자님 와 너무 귀여 명롱스 이걸이제 하나, 하나, 이제정해줘 해줘야 이정리하는 데만 하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어쩜 좋네? 나이야 하나, 책상 이거 하야이쩜 좋네 껑거스이렇게나 까준 다음에 이 통을 사기 전에는 이렇게 밥그릇 같은 거에다이렇게 넣어가지고 썼었거든요너지하은듯이 <웃음> 조용히 이어 얘는 3mm예요 물기의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죠 어? 올라올라나올라나 보이시니? 보시니까 <웃음> 어? 나 이거 진짜 오늘 다 끝낼 수 있을까? 얘는 <웃음> 왜 이렇게 많아? 파랑색 이거 보는 것만 해 그런데 진짜 미치없어아나미치없다 진짜 좀 좀. 가장 기본이 되는 팔찌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05짜리 크리스탈 타일을 사용할 거고 대충 좀 넉넉하게 옷 잘라줘요 끝을 저같은 경우는 그냥 존매줍니다 사람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같은 경우는 존매줬어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그냥 계속 넣어주면 돼요 원하는 색깔로 넣어주다 뭐 없어 진짜 이게 다예요 여러분 끝이에요 이게 비지 팔찌 반대 이게 밑에 쫌 매졌기 때문에 이렇게 안안 안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빨간색 하나 요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주는 거예요 뭐 없어요 여러분 언제 이거 다 하고 잡아줬어나 이거 밤 새야 될 수도 있어 어떡하면 좋니? 아, 괜히 일 져질렀나 싶기도 하고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그냥 사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그치만 또 그건 또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면 또고맙또 또 사랑이 싹트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됐으면 완전히 묶어주면 되고 여기서 에 포인트를 뭐 주고 싶다 하면은 이니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런 이런 거 있죠? 쿠키베어스베베 비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여기 끝에도 접착제로 해주면 고정이 됩니다. 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키덜트 유튜버님들 만나면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키링을 만들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어떤 걸사왔이지 한번 보여게요 나름의 조합이 있어요. 키링은 약간 이런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몰랐고, 이거 무슨 이거 똥구리 키링. 똥구리 키링이야? 동그리 키링, 동그리 키링이야 뭐야 이거? 만들어 주면 친구들 얼마나 감동 먹겠어요. 일단은 키링을 만들 때는 낚싯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낚싯줄을 안 사가지고 일단은 그냥 아크릴 실로 갖다가 만들겠습니다. 아린님은 약간 알린을 좋아하셔서 초록색으로 했고, 빈님은 덕키번이 좋아하셨고 이렇게 덕키번으로 했고, 오렌지 캐런님은 아무래도 오렌지니까 이렇게 제가 주황색 어울리는. 오렌지 빈님은 석기버느니까 권희의 그리고 아오린님은 아르니까 대가지끈 달린 오라지의 색아 곰돌이 사는거 너무 예뻐. 아니야? 가봐 안돼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아 뭐야 엄청 쉽네 그래 쉬워 별거 없어 곰 괜찮아? 어. 근데 갑자기 토이스토리 느낌에서 갑자기 아 토이스토리 느낌인지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얘기 안하면? 어 나도 몰랐어 <웃음> 그가 그러니까. 약간 인스파일 뭐란 거? 오라지에 부리는 거야? 그 인스파이어? 영감을 어 영감 왜 불러? 아싸 예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좀안 좋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짠 하나의 키링은 또완성이됐습니다 아, 오렌지 캐럿님거 키링 이렇게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꽃 다는 게? 더 과감하게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수정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다 잘라내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야 되거거 <웃음> 펠름 맞지? O-R-A-N-G 의식 네. <웃음> 심 흐름대로 하다가 가끔 이 스펠링이 틀릴 것도 있으니까 야 이거 뭐야? 마이크 밑에 떨어져 있었어 아나 진짜. 진짜 넣어주고 마지막에 여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다는은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좀해주지 난감하네 <웃음> 그 마지막으로 얘를 좀매주면 돼요 얘를 여기다 좀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링 있거든요 오링? 달아줘도 되고 스타디피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아리님 것도 똑같이 여기 끝에 붙고 하나하나 다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마일 넣고 하트하뚜 아리아리유 날 두고 떠나가요 아리아리유 날 두고 떠나가요 좀 닥쳐줄래? 줄래 A.R.I.R.E a -R -R -I -R -E. <웃음> <웃음> 이렇게 갖고 묶어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해가지고 아린님, 오렌지 캐럿님, 빈님의 이제 키링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우정템으로도 같이 만들면서 이렇게 가방에도 달고 에어팟 키링에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담겨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이렇게 팔찌나 키링 제작해서 또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인스타도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웃음> 지금까지 노아스트리 또아였습니다. 안녕!